안녕하세요, 상의무입니다. 오늘은 만경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찰떡이라고도 하고요, 건 찹쌀가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1kg를 다 해보겠습니다. 물을 좀 넣어 주는데요, 이렇게 마른 찹쌀가루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넣습니다. 100g당 60ml 소금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자, 녹여주고요, 섞어줍니다. 이렇게 물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. 이게 습식살가루일 경우에는 물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됩니다 건식일 때만 물을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붓여주면서 물을 계속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총 600ml 정도 들어갔습니다 약간 이렇게 반죽하면 거의 송편 반죽 하듯이 됐습니다. 이 정도로 이제 마른 찹쌀가루는 이 정도로 물을 넣어도 됩니다 설탕을 넣어주겠습니다 설탕도 이렇게 100g당 한스푼씩만 넣을게요 자, 1 k g 니까 10스푼 넣습니다 골고루 섞어준다 하네요 여기에 이제 마른 땅콩 한, 한 컵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대추는 한 20개 정도 잘랐고요 자, 검정콩도 이렇게 삶은 밤도 이렇게 같이 다 넣어줍니다 어, 이거는 제가 메주콩입니다 메주콩도 불려서 살짝만 삶았습니다 이거는 진우니콩이고요 콩은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시면 좋습니다 대추나 이런 크랜베리 말린 것 이런 거 과일 말린 것 많이 넣으시면 이런 게 씹히면서 되게 달달하거든요. 다 됐습니다. 저는 이제 찰떡 같은 거찔 때는 종이 호일이 편하더라고요. 종이 호일을 이렇게 겹쳐서 수 장을 깔았습니다.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찌면 됩니다. 넣고요 이제 푹 찌겠습니다 한 강불로 한 30분만 푹 쪄도 됩니다 한 지금 강불에서 한 30분 끓였거든요 다 쪄진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밑에까지 밑에까지 완전히 다 쪄졌습니다 다 됐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, 장갑 비닐 끼고요 또 도마에도 비닐 한개 씌웠습니다 그리고 식용유와 참기름을 이렇게 발라서 자, 여기도 바르고요. 준비를 해놓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비닐에도 요 기름을 조금 발라 놓겠습니다. 이건 아, 나중에 썰때 사용하겠습니다. 뜨거운 걸 바로 썰들 떼어냅니다. 자 여기다 기름을 조금 바른 다음에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요. 하나씩 냉동시켜서 바로 얼리겠습니다. 뜨거울 때 얼리셔야 돼요. 자, 아까 기름 발랐던 비닐을 덮어서요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됐거든요. 요런, 요런 작은 비닐에다가요. 여기다가. 숯떡에 기름을 조금 발라주겠습니다 자, 기름을 조금 발라주고요 비닐에다가 한 개씩 이렇게 한 덩어리씩 이렇게 비닐에다가 이렇게 싸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요 뜨거울때 바로 냉동시키겠습니다. 녹아, 녹으면 바로 드실 수있고요 이거 바로 드실거는 다 만들었습니다. 요거는 금방 먹을거는 조금 굳혀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떡이 많이 나왔습니다. 요렇게 해서 냉동실 넣어놨다가 한개씩 꺼내서 녹여 드시면 식사 대용으로 참 좋습니다. 오늘 냉장실에서 한몇 시간 넣어놨던 이렇게 약간 쫀득쫀득하게 굳었습니다. 그냥 아침으로 녹여서요. 하나씩 떡에다가요. 물을 좀 발라줍니다. 물론 기름을 바르셔도 되고요. 아니면 물을 조금 발라주시면 돼요. 가위에도 물을 좀 발라주면. 그리고는 이렇게 똑똑 끊어 놓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한, 한 입씩 크기, 이렇게 담을 때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. 칼로 자실 르 때도요, 칼에 다을을 이렇게 바르면서 물 발라가면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. 지금 되게 쫀득쫀득하게 지금 굳어있거든요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음~~ 아주 맛있습니다. 음~~ 대추가 아주 달아요. 음. 노란콩이 되게 맛있습니다. 대신에 살짝 삶으셔야 돼요.